민영아였잖아. 으 둘의 관계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돌기 시작했어요. 음, 음. 근데 이게 진작에 나왔었어야 돼.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야,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게 부부지간이라면 공백이도 있어야 되고 떨어져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이 가정이 좀 지켜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는 없어. 같이 절대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어.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부갑을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저희 부갑 보여드릴게요. 네.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집요한 면이 있다. 음. 집요하다는 거는 모든내 거, 내거라는데 굉장히 집요한 데가 있어요. 아, 진짜요? 응. 내 물건, 내 돈, 음. 내 사람, 모든 거. 아, 그래요. 지키는 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욕 투유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내 손에 들어오면 잘 놓치지 않아요. 일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남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동문서주 바쁩니다. 굉장히 바삐바삐 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니면서 내 업적을 쌓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과를 많이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야. 이 사람은 명예와 돈 때문에 한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그 일적인 거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사람 귀인들이 다 발복해서 발돋움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둘의 관계는 좋았대요 둘의 관계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죠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네, 네. 이게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 만약에 이게 부부 시간이라면 공백이 도 있어야 되고 공백이라는 거 이게 이혼이나 결별은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이 가정이 좀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여자라면 아이들을 케어한다든지 남자는 이제 밖에 나서 사업을 한다든지 좀 떨어져 있는 같이 절대적으로 일을 할순 없어 둘이 결혼한 부부는 맞아요 자녀는 좀 보이세요? 네. 자녀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 수도 있어. 누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난 남자가. 여자분은요? 여자분도 아예 없진 않아요. 이게 남녀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이 사람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보자마자 이 여자분이 내 거를 지키는 소유기 강하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아이도 지켜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지켜나가야 되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이기도 해요. 이분들이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돌기 시작했어요, 음, 음, 유튜브에. 음. 그냥 말 소문. 좀. 말 그대로 소문. 근데 이게 진작에 나왔었어야 돼. 일단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가 10살 많이 차이 나면 도둑놈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금전도 따라온다는 소린데. 음. 그러면 잘난 사람들은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시기 질투라는. 그쵸, 하면. 시기 질투. 그니까,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분 누구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네. 남자분은 백종원씨, 여자분은 서유진씨. 계속 자꾸 소유욕이라 그랬나?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남자가 뭐왜 노를 했다 이 사람들 중 이미 결별한 상태다 사람들이 그런 선물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응, 응. 진짜 아니냐 궁금해 하는 것같아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아, 아니요 이혼은 없어요 여긴 아, 그래요? 응. 음. 타이는요? 그냥 그래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음. 않고. 아무리 우리가 화면에 타이 좋게 네. 나와 보이고, 다정다감해 보인다 하지만, 네. 연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겠어. 이 백종원 씨가. 지금 시장 만들었어요. 시장? 그래. 아니 소희진 씨도 바쁠 거야. 자기가 뭐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도 무슨 사업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어, 노는 걸로 보이진 않아. 사실 초반에 응. 이분들 응. 결혼할 때말도 되게 안 좋은 소리들이 많았어요. 아 그쵸. 일단 외모상으로 미녀화였으잖아 <웃음> 그래서 소유진 씨가 돈을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 분들이 진짜 많이 돌았어요 응. 근데 이게 소유진 씨라고 돈이 없을까? 백종원 씨 보다는 <웃음> 아니겠지만 <웃음> 그러니까, 너무...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 있어 백종원 씨는 아직도 꾸준히 이렇게 방송 활동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앞으로도 얼마나 좀더할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자기가 할수 있는 한 계속 앞으로도 자기가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난잘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항상 구설시비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부도 서로 뭐 조심해야 될수있어요 조심해야 될 점은 단 하나 좀 잡히는 건 있다 건강 백종원 씨가 심장 좀 관리를 하시면서 다녔으면 좋겠어. 여자분은 여자분은 사업적으로 금전이 조금 뭐 어렵진 않겠지만 고충이 있어. 금전 손실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